이런 건 어떤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궁합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개인적이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유춘이 되어야 이제 실질적인 경자년이 시작되지만 에,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경자년은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어 오늘은 궁합 얘기 좀해 보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궁합 이야기 좀해 드릴게요. 뭐 명학 공부하다 보면 사실 궁합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었고 또 궁금하죠 우리가 궁합이 아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궁합이 잘 맞는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궁합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될 건데라는 생각들 그리고 궁합으로 좀 철학관에 가기도 하고 또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또 나의 배우자와 나랑 어떤지 이런 것도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어떤 궁합이 좋을까? 이런 뭐 어떤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런 이제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또 좋은 궁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여자 이런 기준들이 어디서 나올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수 있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나의 성향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궁합이 좋다 라는 것을 전편일률적으로또 일반화 시켜서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예, 상대 좋아하는 상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딱 이런 유형이 좋다 저런 유형이 좋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월급고 고바받는 그런 남자가 좋아 어떤 남자는 정말 뭐 살림 잘 야무지게 잘하는 남, 여자가 좋아 재테크 잘하는 여자가 좋아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여자가 좋아 뭐 아이 잘 키우는 여자가 좋아 뭐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도 어 되게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하셨나요 한번 그 나는 어떤 기준으로 만났나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예, 안정적으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좀본것 같은데, 음, 지금 직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아, 되게, 아, 밥은 안구이겠다이 생각을, <웃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거, 그것은 또 우리가 명조 이렇게 풀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좋은 궁합 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개인적이다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조건이 궁합 이라는 것은 사실 궁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 서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비추어서 보기는 하는데 이걸 뭐 하나로 딱 꺼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관계가 특히 부부 관계는 뭐한계 뭐 하나만 좋다 라고 해서 그게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없고 또 나쁘다 라는 것이 없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다라는 그 궁합이 어느정도 선을 두고 얘기를 하는지 참모호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부부생활에서 원하게 되고 또그 결혼을 하면서 딸려오는 그런 가족이 많죠 네 결혼하면 시댁이 생기고 남자들은 처가가 생기고 네, 처가에도 식구가 뭐전 많습니까 장모 장인 또처가에도그 다른 형제들 그 와이프의 형제들 뭐또 형제들이 결혼하면 또그또 그, 또 관계가 계속 벌어지면서 우리가 결혼하면서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결혼 부부 관계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대개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단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그 외부의 뭐 시댁의 시어머니의 관계, 시아버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다다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보려고 하면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아, 되게 어렵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보, 소, 보통 얘기하는 속궁합. 예, 부부는 또 부부 성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부부 성관계 는 되게 좋은데 맨날 싸우는 부부도 있을 거고. 어, 정말 얘기는 잘 되고 잘뭐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 성관계가 좀잘안 맞다. 뭐 이런 되게 이제 이그 관계에서 어,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부 문제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뭐, 되게 무관심하고서 각자 살지 않으면은 항상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부부인데, 그래서 좋은 궁합이라는 것은 뭐 찰떡궁합, 우리가 전생연분, 이런 말을 이제 비로소 얘기한다면, 어, 과연 어떤 부부를 두고 그렇게 얘기할까. 그니까 러이 부부라는 문제는 너무너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고, 어, 정말 그 인간이 소우주라고 이 하나의 소우주 소우주가 만나서 이런 관계를 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예, 결합을 하는 그런 통일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인데 어, 정말 궁합을 논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이 공부를 저는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내 안에 너 있다 예, 내 안에 당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태어날 때 나의 배우자의 모습을 담고 태어났다 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도 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그 맞는 유형이 바로 나와 인연이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보면 청첩장 찍어 놓고도 결혼이 안되거나 뭐 정말 오래오래 사귀었는데 뭐 10년을 사귀었는데 결혼이 안 되었다거나 뭐 이런 관계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 나의 구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자로서의 자리를 어, 차지할 수없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어, 배우자로서의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 구조에 맞는 에너지를 가져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의 이제 패턴이 나한테. 배우자의 모습을 알려주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뭐 그걸 알려고 하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웃음>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여자는 관성, 남자는 재성. 이걸 놓고 봅니다. 나의 관성은 어떤 구조를 가졌느냐, 관성의 주변에 어떤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고 또 마찬가지로 남자는 재성 재성을 두고 재성 주변에 어떤 오행으로 영 되어서 이 재성의 어, 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우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어, 여자 관성이 없고 남자가 재성이 없고 그러니까 좀 무관 무재 이렇게 되면은 어 배우자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각자 배우자성이 없는 사람끼리 만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관 무재가 만나서 어떻게 사느냐? 어, 배우자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동반자로서 사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밥안 차려주고 월급 안 갖다 주고 그냥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이 각자 벌어서 쓰면서 어 그냥 뭐좀 배우자 역할을 강요하지 않죠 뭐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그 그 어떤 배우자성이 없으면은 음 그런 파장을 잘못 잡는 겁니다 그 별로 그런데 이제 생각을 안하고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을 부부도 있고 또 이제 여자가 관격 정관격이다 남자가 뭐 정제격이다. 이렇게 되면 이두 사람은 정말 서로가 진짜 한번같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할 때 서로의 합의가 없으면 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부죠. 그래서 그 상대가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부 관계도 있고 뭐 각자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 관계도 있고 또 이제 그의 다양한 이제 관계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어 나의 배우자 자리가 어 배우자의 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느냐가 바로 내 배우자 궁합이 이제 내한테 맞는 딱 궁합이다 나한테 딱 좋은 궁합이다 적합하다 어 최적의 상태다 또는 이제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가정 가족의 모습을 보면 사실 굉장히 어 다양합니다 가족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음 어떤 뭐 우리가 모범이 되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가족 어또 누구나 어떻더라 어떻더라 하는 그런 모습의 가족 네 그것은 이제 어, 따라한다는 것은 되게 무모하고 또 의미가 없고 어, 그것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행복한 기준들이 아니다. 어, 어떤 것들이 행복하냐. 나한테 맞는 구성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는 가족의 수만큼 가족의 모습이 있다는 라 것을 음,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예, 나의 구조는 어떤가.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음, 가족 ]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또 가장 잘 맞는 궁합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궁합은 내 안에 너 있다 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